수식의 결과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a1셀에는 201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. 그리고 a2셀에는 word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숫자를 글자로 나누라고 하면 잘못된 나누기죠. 그래서 샵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p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샵 밸류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엔터를 치면 글자로 숫자로 나눴기 때문에 샵 밸류가 뜨게 됩니다. 그 다음 a1셀에 곱하기 2를 했죠. 이제 a1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4034라는 정확한 결과값을 구할 수 있죠. 그 다음 left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텍스트죠 텍스트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엑셀 중에서 글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수 num chas는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 수를 말합니다 넘차스는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하면 1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엑셀에서 생략했기 때문에 한 글자만 왼쪽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액이 나오게 됩니다. 확인. VLOOKUP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FX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인수, LOOKUP VALUE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. 표는 저희들이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에서 지정한 범위가 표가 됩니다. 찾는 글자는 워 o r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가 테이블 어레이입니다. 저희들은 지금 A1셀부터 B4셀까지 범위를 지정했는데, 범위를 지정할 때 B1셀부터 C4셀까지 지정해도 됩니다. 이제 이 지정하는 범위에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하기 때문에 워라는 글자를 B열에서만 검색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이 범위를 A1셀부터 B4셀까지 범위를 씌우면 워라는 글자를 a 열에서만 월라는 글자를 검색하게 됩니다. 이건 o 브이룩업의 특징입니다. 항상 지정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만 검색이 됩니다. 이제 call index num은 테이블 배열 내에서 열번호로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합니다. 2라고 적으면 이 범위에서 만약에 워드가 아니라 여기에 워라고 적혔다면 2라는 값을 추출하는 거죠. 첫 번째 열, 두 번째 열 추출되는 값은 항상 두 번째 열의 값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Range 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를 적어주시거나 0을 적으시면 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, 또는 이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됩니다. 이제 워라는 글자가 이 범위에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죠. 확인. 샵 NA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.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샵 NA 오류가 발생합니다. 이제 여기를 워라고 고쳐주면 워의 두 번째 열에 있는 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